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장기면 개원리에 있는 민박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컨 하우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대문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담장을 나무로 이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골목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수리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방에서도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수리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입니다. 세번째 방입니다. 마당입니다. 마당에서 촬영했습니다. 뒤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뒤쪽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입니다. 집 뒤쪽입니다. 뒤쪽에 조그마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가이풀장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수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주변 환경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물론, 옥상에는 방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간이 풀장이 보이고, 울타리가 보입니다. 오늘따라 구름과 바다가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마당에 내려왔습니다. 바니풀장과 그네가 보입니다. 그네 앞으로도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담장은 나무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네입니다. 현재 그네를 타면서 촬영했습니다. 움직이는 그네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장기면 개원리 바닷가 민박집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07제곱미터 93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택면적은 8 0 6 9제곱미터입니다 주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층수는 1층입니다.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도로에는 접혀져 있습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서라부지붕입니다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구성은 주방과 거실 그리고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가일은 2004년 1월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 등기도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좀더 알고 싶은 신분은 제목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변하면 블로그 주소가 나옵니다. 블로그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블로그로 연결되면 블로그에 오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